세상급 표현 알아볼게요. 아 세상급, 일단 여기 기출 대표 문항을 한번 보면, 틀린 곳은 보입니까? 세상급인데, 일단 봤더니, 예, 바이파는 이제 예, 수식어고에요. 세상급을 수식하는 수식어군데 더가 빠졌네. 그죠? 렇 42.19km. 마라톤, 그, 경주 거리죠. 내가 지금까지 달렸던 가장 먼 거리였다. 거리이다. 근데 바이퍼는 이제 뭐 단연코 이런의미에요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하는 훨씬이라는 건데 예, 최상급은 바이퍼라든지 아니면 뭐더베리라든지 예, 뭐지도 있고요. 예, 이따좀 살펴볼게요. 그 the Nobel Prize is one of the 최상급 복수, 그건 형용사고 가장 명망 이 있는 명성이 높은 상들 중에 하나, 뭐 중에 하나 하려면 복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는 굉장히 유명한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네, 그다음은 네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네, 표현이 있어요. 최상급은 have pp를 넣어서 내가 지금까지 모한것 중에 원래 최상급 뒤에는 이런 말들이 쓰이잖아요 인이나 오브 뭐 뭐. 그래서 모모 중에라는 게 있는데 예, 이렇게 절로 써도 최상급 표현하는 게 있어요 기그 기준을 둘때 지금까지 뭐뭐했던것 중에 가장 뭐. 모 근데 다녀코라는 바이퍼가 들어갔는데 예, 머츠나 콰이트 같은 경우는 원급도 수식하고요 더베리. 또 치상급을 수식을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단연코 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부터 치상급 복수명사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네, 그두 번째로 치상급을 표현하는 여러가지 표현이 있어요. 네, 비교급을, 표현, 비교급을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원급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있잖아 우리 반의 철수보다 철수가 가장 커 그러면 철수만큼 큰 애가 없고 철수보다 큰 애가 없고 예 다른 어떤 누구보다 이렇게 비교 대상을 나머지로 해버려도 예 가장 크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거 네 가지가 있어요. 원래 최상급 가장 크다가 있고 예그 다음 다른 표현을 써서 최상급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예 앞에 부정명사를 써요. 부정명사 노 o b o d 나 n o t 이나 NO OTHER 써가안 써도 되는데 앞에가 명사고 뒤에가 주어예요. 이는 그래서 주어만큼 뭐뭐하지 않다. 주어보다 뭐뭐하지 않다. 원급을 쓰나 비교급을 쓰나 의미는 같죠. 최상급으로. NO OTHER STORY IS AS 원급 AS 뭐뭐만큼. 그 이야기만큼 인상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그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일 거죠. 예, 그의 성공에 관한 한 그 이야기만큼 인상적인 건 없다. 그 이야기보다 인상적인 건 없다. 이래서, 원급 최상급, 아니, 원급 비교급이 다최상급의 의미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순서죠. 예, no plus 명사. 예, no one. Nobody. 뭐 nothing. No other student. No other boy. No boy 해도 되고, no girl. No other girl. 다 가능합니다. 예, 또 하나는 주원 앞에 있어요. 주원 앞에 있는데, 나머지를 다 비교해 버리면 어때요 그 나머지 보다 이런 의미죠 비교급을 썼을 때 비교급된 any o t 단수 예,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 그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는 그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그의 성공에 관한 그 이야기가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더 impressive 인상적이다 이게 다 친환급이잖아요 네. 여기 보면 예, nothing 이나 뭐, none 사람일땐 none 이를 쓰기도 하는데 네, nothing 또는 nothing에 해당되는 다른 명사를 쓸 수가 있어요 예, 원급 비교급 전부다 최상급이다 그 다음에 주어가 앞에 쓸때 nothing 이나 nobody 이런 걸 썼을 때는 주어가 어디 있다고요 예, as나 then 뒤에 있습니다 네, 요것이 바로 최상급 표현하는 거예요 음, 꼭 공부를 해두세요. 네, 그러면 요거, 요거, 요거가 바로 그거였지. 네, 틀린 곳 찾기, 틀린 곳 찾기, 찾기. 네, 슬세, 요거는 투브 정사의 관용편으로 말할 필요도 없이, 말할 것도 없이, 에스키퍼, 즈원너브 비교급 아니었죠? The most, 최상급 복스였죠 예, 가장 원호한 것들 중에 하나니까, 요건 맞았죠? 예, 농구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들,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I'm pretty sure. 네, 나는 sure. 확신한다인데, free는 very의 의미죠. 나는 뭐를 아주 확신하죠? he is in the very -로. the very로 봐야죠 yeah. the very most friendly the very most friendly p e r s o n i've ever met 이렇게 되겠다 음음더 t h 가 최상급을 음소식하 말이었죠 단연코 단연코 그가 가장 내가 만났던 교수 중에 가장 친절한 교수였다고 확신해 이러면이죠. 음, 번, decorating a house's interior는 음. 네, 집의 실내, 그러니까 실내 뭐 장식 실내를 a 코레이 g 장식하는 것, 순 one of the 최상급 복수라고 그랬죠. 네, 가장 힘든, 디멘딩은 힘든 요구하던데 힘든 걸 요구하는 거라서 네, 가장 힘든 선택들 중에 하나입니다. then Any House는 어느 집 주인이 하든 이러는 어느 집 주인이 하든간에 어느 집 주인이라도 네, 실내 장식을 하는 것은 가장 힘든 선택들 중에 하나입니다. 했어요. 예, Libyan d 리비아 사막인데요. 이렇게 콤마가 있으면 그냥 얘를 다시 설명하는 거랬지. 리비아 사막. 그런데 그것은 커 o v 가 동사는 덮고 있다라는 건데, most of the land in Libya, 리비아의 대부분의 땅을 덮고 있는데. 이렇게 콤마 콤마는 그냥 한번더 추가해 주면 되고요. 이쪽에 주어하고 이쪽에 동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리비아의 대부분의 땅을 덮고 있는데 어떻다라는 거지 지금까지 다녔던 중 단연코 가장 더운 중 이럴 때는 이제 말을 만들어야지 가장 더운 지역이다니까 The h o t t e 어 t a 가될 거고요 단연코가 들어갔는데 단연코가 여기 뭘로 나왔어 Watch the hottest area 지금까지 다녀왔던 지역 중에 지금까지 했던 걸 뭐라고 했죠 that 주어 그러니까 she um, has 가 되나 여기 지금 현재니까 t h she has ever 다녀왔어 been to 이렇게 하라는 거죠 um, what's the hottest area that she has ever been to 해 봅시다. 맞나요? <웃음> 뭐야, what's that? Is it Linda? Linda, Linda, Linda, Linda, l 쉬 n d a l i n a Linda, 라고 해야 되 Linda, Linda, Linda, Linda, Linda, l a Linda, a n 최근 몇년 동안 MRI는 신경학에서 가장 중요하나로 인정되었다. 중요하나 면이제뭐 하라는 거야? 예, one of the 최상급 복수 일단 잡아가고, 가고요. 일단, 뭐뭐로 인정되어 왔다. 현재 완료로 하라고 했네요. 근데 지금 has 인정되어 온 거는 been recognized. 이렇게. 수동태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s 뭐뭐로 인정되고 보니까 왜냐하면 recognize as a as a b as 수동태가 되니까 been recognized as가 이렇게 붙어 버려요 오늘부터 예, 가장 흔히 the 예, 최상금, commonly를 하려면 the most commonly로 해야 되니까 사용되어 왔어 사용되어 온치추가 돼야죠 검사 중에 하나니까 So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commonlyest tests 네 이거는 아까 했어 그러니까 다음 문제 풀고 봐주세요 네. 이거는 최상급 이잖아요 nothing 명사로 시작해 이게 동사야 해석을 하면 아무것도 예 네. 비교급 10 뭐보다? natural sunflower oil 천연 그 해바라기 씨기 이름 해바라기 씨유보다 비타민을 공급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비타민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 그러니까 네추럴 플라워 오일이 가장 바르민을 잘 많이 가장 잘 공급한다. 많이 공급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n 생이었는데 비교급 때 애니를 썼으니까 비교급 때 애니어들을 하라는 거야. 그럼 얘를 주로 놔야 돼요. 내추럴플 r o 오일. 예, 동사가 supplies고요. 네, more by, 음, more vitamins, than any other. 어, 그렇게 되나? more vitamins than any other thing. 이렇게 되겠죠. 이제, 네, 다시, 네, nature sunflower oil. 그다음 supplies는 그대로 동사는 놔둬야죠. supplies 그다음 뭘 하라고요? more than Any other thing. Any other thing. Anything. 그러면 되겠죠? More than any other thing. 자, 어떻게 하긴 해보고요. 네. Natural sunflower oil s u p more vitamins than any other thing. 다른 어떤 것보다, 그죠?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비타, 비타민을 많이 공급한다. 네. 그 다음 꽃 하고 맞추세요. 정지한 를 다음에 다 했나? 예, 이거는 뭐하려는 거야? When pedestrians walk down the street, 예, pedestrian은 보행자예요. 보행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 electric cars는 are more dangerous than any other car. 예, 전기차는 그 다른 어떤 차보다 더 위험해. 그러면 전기차가 가장 위험해. 자, no라는 걸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차니까 no car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 no car is 한 다음에 more dangerous than 그 electric cars 라는 거지 electric car 보다 더 위험한 차는 없다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cause they make little noise 왜냐면 소리가 안 나서 그런 얘기죠 네, 3번 하고 맞추세요 네 여기는 In, ing 하면 뭐 하는데 있어서 뭐할때 한국의 전통 공궐 경복궁 이런거 korean traditional palaces 그렇죠? 을 짓는 데 있어서 자, pine trees were more valuable than any other plant 다른 어떤 식물 보다 더 같이 있었어 더 귀중했어 그러니까 소나무가 가장 귀중했던거죠 최상급이죠 비교 끝에 넣어야 되니까 자 근데 원급을 써서 최상급을 하려면 예, as valuable as는 놔두고 no를 쓰면 no tree로 해야 되나 no plant로 해야 되겠네 여기 식물이니까 예, no plant is as valuable as a 예, pine tree 주어가 뒤로 안되잖아요 네, 요거 하라는 것 같아, 애기이 네, 어드를 보내. 어든 아, 참, 어드 누라고 그랬지. 네, 어드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깜빡했네. 어떤 누라고 했으니 넣어야죠. 예, 네. <웃음> 과거였어요. 쓰리. 예, 몇주반 주이지. 오케이. 자, 순서 잘 참고 만드는 거 익혀두세요.